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그거를 없애겠다고 뽑다 보니까 이제는 좀 돌이킬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오늘 나오시는 분은 이제 여성분이시고요 발모 이제 병이라는 이제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질병이라 고말하기는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공부했을때는 로 그게 약간 정신질환으로 머리가 조금 내적인 이제 스트레스나 혹은 자기도 모르는 부담감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자기도 모르게 머리카락을 이제 뽑는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잘 때도 이제 본인도 모르게 뽑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정말 머리가 많이 빠지 머리에 데미지를 많이 입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계속 이제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지고 건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지켜봐주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치료하기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다고 했던 배웠어요 그렇게 자 일단은 그 아름다운 저의 게스트를 이제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만나 뵙고 대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떠세요 좀 나오십니까요 보기만 하고 이제 신청할 생각을 못했는 듣는... 뭐 괜히 긴장이 돼요. 100명 중에 두명 정도는 있다고 하시는데. 아 진짜요? 심각한데도 가발로 가리거나. 아. 네, 니면 그냥 미용실 자체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머리카락을 자꾸 이제 뽑으니까요. 네. 이것도 가발인가요? 네. 직접 스타일링을 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다 가발이에요? 네. 저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던 이유는 그 이제 가발을 더이상 쓰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병과 병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귀감을좀 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은 우선 머리를 보고요 머리를 얼마나 지금 성장을 했고 어디가 많이 뜯겼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형태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머리가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머리가 짧아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거의 지금 머리카락이 4cm 정도에서 5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옆으로 내려올수록 두꺼워지고 있는데 길이감이 이쪽이 가장 길고 짧고 더 짧고 제일 짧고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 형태가 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뒷모습 봤을 때 정수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정수리 중앙으로 머리가 가장 많이 가늘고 가장 지금 모량이 부족하신데 제가 볼 때는 발목 벽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뽑았던 위치가 아마 이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이쪽이 제일 많이 약하고 내려갈수록 제일 강한 거거든요. 한두달 차이를 알고 싶다면 여기를 제 느낌으로 봤다가 여기랑 봐보세요. 굵기가 차이가 나죠. 맞아요, 손톱 물에 뜯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머리로 간 거죠. 근데 발모벽이 일어난 원인이 사람들마다 다양한데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요 네아네 <웃음> 근데 어떤 친구가 그놀래 그 친... 친구가? 네 머리가 이, 이가 있다고 해서 그날 집에 가서 머리를 뽑아 봤거든요. 이가 있는지 없는지 애기때에 모르니까. 너무 너무 놀랐는데. 근데 그 모낭 있잖아요, 흰색. 그게 저는 벌레 줄알 거예요. 그거를 없애겠다고 뽑다 보니까 이제는 좀 돌이킬 수 없게 되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많이 울었죠? 네, 많이 울, 울기도 하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고 포기도 해보고. 학교 나가는 거 너무 싫었겠다. 아. 짧게나요? 먼저... 아, 네, 괜찮아요 이제 이거 하고 쭉 기르시면 돼요 이거를 더 기르면 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더 해봤을 때 되게 예쁠 거예요 지금 길이가 짧아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거 많이 길잖아요 네 깔끔하게 치면 제가 볼때디자인나올것 같아요 아, 네. 칼로 하면 좋은 게 장난 좀 있는데 칼을 잘 쓰면 머리가 정말 가위밥 없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위보다 조금 더 많이 섬세하게 모양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가 많이 무거워요, 여러분들. 아주 많이 무거운 걸 이제 보일 거예요, 일반인들. 은데 이태머리가 아예 어스인 거예요. 아코스이에요 지금. 어때 머리? 아 괜찮은데요? 아저저 저 이런 머리 처음에 봤을 때.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오잘 어울려요 정말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숯선은 웬만하면 많이 치지 마세요 네 머리 나중에 길렀을 때 후회하거든요 살짝만 아주 무거운 데만 제가 좀 살짝 긁어드릴게요 그리고 정면으로 했을 때 굳이 꽂지 않고 지금처럼 귀에 반 걸쳐서 누구에 다니셔도 괜찮아요 어떤 아, 느낌인지 아시겠죠? 모자. 물론... 모자 안 쓰고 다녀도 될거 같아요 고맙 그 끝났어요 고데기랑 드라이 하면 선은 끝났어 내가 볼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왔어요. 머리 좀 빌려놓고 간다 기다려요. 딱딱크 근데 요즘에 트위치 투수들이 진짜 많이 와요. 예약 많이 하셔가지고 와가지고 커마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자기 머리를 안 보여주고 네, 사실 저도 갖고 왔거든요. 예? <웃음> 아, 저도 사실은 갖고 왔거든요. <웃음> 이런 다니까 <웃음> 아니 근데 아니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왕원은 꿈을 뽑으려고 하는 거야. 노아에서도 대기열에 시달리는데 미용실에서까지 대기열에 시달려야 한다니 이게 나라냐? 아 수술 좀더 치고 싶은데 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와요. 또 와서 또 받으시고 또 비율씩. <웃음> 머리할 때 여러분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절대로 무조건 조금씩 자주. 여기가 제일 많이 뜨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스테이를 풀어주시고 여기 위에다 덮어주시면은, 뭐라 자연스럽게 머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살짝 앞으로 빼주는 게 걸크러쉬 느낌으로 연출하기 좋아요. 김남수에서 손질이 은근 들어가는 머리 스타일이라 근데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은 바람이 흩날려도 냉가나 움직이지 않아요. 오른쪽에 왼쪽이랑 볼륨감과 밸런스가 달라요. 그래서, 김낭씨이요런 데가 촉촉한 이유가, 네. 제품을 썼던 이유가 나오는 겁니요 누님 피부 비결이 뭐가요? 그리고 이거 네, 은근히 안 씻으면 피부가 좋더라고요. 죄송해요, 저희가 천사인것 같아요. <웃음> XD 죄송합니다. 멈춰! 멈춰! 멈춰! 그리고, 여기서. 어, 아, 너무 예뻐요 선생님. 빼주는 게 이쁩니다. 아, 진짜. 야, 우와, 역시 목선이 보이니까 다르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천이 스프레이 뿌릴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조건, 그냥 무조건 어떤 머리든 간에, 뿌릴 때, 거리감을 나도 모르게 가까이 많이 뿌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뭉치고 떡지니까, 최소한 거리 길이가 20cm 이상 나오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 거리에서 뿌려주는 게 좋아요. 내 어깨 거리만큼. 일단 뭐 그런 질환이 완치가 됐고 그 완치된 기념으로 머리까지 잘 마무리 됐는데 이제야 진짜 완전체로 딱 끝난 느낌이라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일단 생각한 것만큼 머리가 잘 나와서 네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저도... 좋아요 저도 무대 저도... 연습하시고요 네. 네 왁스랑 스프레이는 조금씩 하시으시니까 네. 조금씩 하시고요 그리고 끝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그냥 돌아가시면 되세요 네감 With that cream